레이트 그리고 오, 600불을 넘지 말자 어 테리입니다 <웃음> 네, 오늘도 이제 미국 생활 팁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 켰는데요 d 나이제 뭐 댓글로 많이 물어보셨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한달 동안 인턴이 버는 돈으로 어느 정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활비는 어느정도 들고 그 다음에 돈은 어느정도 열돈이 남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상황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마다 시급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주 뭐 텍사스주 뭐 플로리다주 뭐 알라바마주 이 오시기 전에 각 지역마다 주별로 최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인턴시급이 얼마고 그런거를 알아보실 거예요 아마도 또 인턴 그 기본 시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만 자기가 있는 회사의 도시가 또, 어떤, 얼마의 정도의 시급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음, 회사가, 어, LA 카운티 안에 있는데, 1불인 사람, 그 13.25, 또 그냥 14불, 뭐 14.25, 이렇게 총뭐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테너 계열로 오시는 분들의 시급이고, 인턴넷 경우는 15불로 시작을 해서, 인턴의 시급을 시작하는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왜냐면, 어, LA 쪽에서는 사실 차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 거기에 그리고 처음 왔으면 초기 자본금 그리고 또 일을 시작하지 않고 뭐 1주나 2주 뭐 미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얼마를 가져와야 되는지 이거에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초기 자본금은 저 같은 경우는 한 한국도 한 200만 원 정도 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2,000불? 2,000불인데 이것도 사실 은좀 넉넉하다고 생각해요 짧게는 뭐 3,4일,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전에 오실 거예요. 2일, 뭐 2주 전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숙박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게스트하우스나 에에어비앤비를 뭐 구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놀러 다니고 식비가 또 들어가요. 또 식비, 뭐 생활비, 이 쪽의 평균은 월세가 좀 세요. 형식의 집을 구하기는 너무 어렵고 너무 비싸요. 그래서 원룸을 구하신다 싶으면 한 달에 기본 100만 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100만 원 이상.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이거든요. 자기들만 또 쉐어하우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작게는 두명 그리고 많게는 4명, 뭐, 이렇게 사면은, 1인당 뭐, 60, 70만원 선으로, 600불, 700불, 뭐, 800불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A에서 조금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리토스, 뭐, 부에나팍, 그 다음에 뭐, 레이크드 롱비치, 이 구역 쪽이었기 때문에, 600불에서 700불. 그래서, 근데 대신, 이것도 쉐어하우스에요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이 있는데 이제 제가 방만 렌트를 해서 사는 그런 형태고 보통은 첫달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600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1,200불을 처음에 바로 디파짓과 함께 내는 거죠. 1,200불 플러스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실 숙박비 그리고 생활비 다 합쳐서 아마 넉넉하게는 2,000불 그리고 짧게는 1,800불 정도 들 거예요. 아니 현금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비자 카드를 꼭 들고 오시면 돼요. 비자 카드는 이제 우버에 등록을 해서 우버도 이제 뭐 거기서 결제를 하는 형식이 아니고 어플을 통해서 미리 선결제를 하거든요 집을 구하셨다 그럼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면서 이제 시급을 받고 첫 주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첫 주급도 바로 나오는게 아니고 내가 빨리 계좌도 개설해야 되고 소셜넘버 에세 소셜넘버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빨리 소셜넘버를 발급하시고 근데 소셜넘버도 입국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넉넉히 시간 잡아서 오시면은 좀 소셜 잡아도 빨리 발급받을 수 있고 음... 이제 시급을 말씀드리자면 저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시급이 13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불이 올라서 14불인데 13불일 때제 생활비를 좀 맞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평균 13불일 때제 급여를 알려드릴게요 받은 돈은 13불 레이트 그리고 그아워가 나오죠? 저는 80시간 일했어요 시간 13불씩 일해서 받은 돈이 그리고 제가 오버타임을 1시간 했어요. 그래서 오버타임 1시간 포함해서 총 받은 돈이 1,159불이에요. 1,159불이고 어 1,159불에서 페더 인컴 페더 인컴 이랑 어잘 모르겠어요. 무튼 세금이랑 세금이 거의 뭐한 세금이 한 10% 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뭐 91불, 15불 포함해서 제가 총 받은 금액은 토... 토탈 0 1000... 2주에 천 불이니까 4주에 한 2,000불 그러니까 2,000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평균으로 650불 잡을게요 그래서 650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차량 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차 구입비용은 사실은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살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차량 돈은 이제 생활비에서 빼도록 게요차산돈을 빼고 이제 차 보험금, 차보험금 이제 풀커버 기준으로 15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풀커버를 들지를 않고 어 기본에서 이제 저까지 의료보험이 되는 이제 한 중간 정도의 보험이거든요. 그게 자 100불 정도 돼요. 100불, 그 다음에 기름값이 저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 출금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기름값이 한달에 오목하기에한 150불에서 200불이고 점심을 준다 또 안준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천불안에서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생활비 플러스 저녁 아침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보고 이것저것 저것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많이 써도 20불을 넘지 말자 했던게 20불 곱하기 30 해도 600불이잖아요 그러면 은 한달에 내가 식비에서만 600불을 넘지를 말자 좀 높게 잡았죠? 그래서 600불 넘지 말자 해서 시작했는데 어, 이게 있어. 밥을 해먹고 안 해먹고가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 가, 밥을 해먹는다는 가정하에 이것저것 장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남는 돈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남는 돈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휴대폰 값이 나가요. 데이터비. 그 저는 무제한을 쓰는데 한 49불 정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빼고 나면은 내가 총 순수로 쓸수 있는 돈은 한 3,400불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3,400불로 내뭐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돈을 벌 생각은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을 해외 취업 왔다? 그러면 오,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절대 여기가 많,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물가도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 주변 지인분들도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막 놀지 못하고 막 밥을 못 먹고 이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거의 없고 내가 그동안 세이빙 하는 동안 또 이게 좋은 게 2주마다 주급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월, 월급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또 모자랄 때, 모자란다 싶을 때쯤에 또 돈이 들어와요. 개인적 생각으로 저는 세이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언제 또 여기서 미국에서 취업해서 일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있을 동안 내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지 말고 쓰고 가자.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저는 세이비가 안한다는 기준에서 말씀드린거였고 네 이상 해리블리였고요어 끝까지 보신 분들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유익한 정보로 또 말씀드릴테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구요 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